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요리는 다지볶음입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소금을 살짝 절였어요. 15분 지난 후에 물에 씻지 않고 그대로 물기를 짜주시고요. 예 그리고 팬에 기름을 두르시고 다진 마늘과 직접원표 맛간장을 넣어줬어요. 맛간장은 제가 집에서 레시피를 보고 직접 만들었어요. 예 그리고 다진파 넣고 조금 볶으시다가 깨소금 들기름으로 한번 둘러주시고 꺼내시면 완성이랍니다. 짜쨔 다음은 소고기 미역국 참기름에 일단 고기를 볶으시다가요 제가 만들어 놓은 육수를 조금 넣고 더 많이 볶아주었어요 그래야 육수가 국물이 진하게 우러나오니까요 그리고 물에 불려서 물기를 뺀 미역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가지고요 예 그리고 고기와 합류해서 국간장을 넣어서 조금 더 볶아주시다가요. 예 그리고 남은 육수로 한반 정도 채워주시고 나머지는 모자라는 거는 물로 채워서 그래서 뚜껑을 닫아서 끓여주시면 됩니다. 네다 끓고 나면 반 국간장이나 소금을 하시면 되고요. 이제 완성이랍니다. 여러분 도한 그릇 하세요. 감사합니다 여러분